보시나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룩이 요 등상객 같은 이 룩이 요즘에 유행 이라고 합니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룩을 고프코 어 룩이라고 하죠 사실 이 고프코 어 스타일이라는게 예전부터 유행한다 유행한다 했는데 올해 좀 유독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저런 브랜드에서도 나일론 제품에 무리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해가지고 수앤류의 아이템이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트래킹도 많이 가고 레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고프코어 룩이 그냥 하나의 유행이 좀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등산복을 일상복에 섞어 입는 음, 촬영하고 있어 <웃음> 근데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패션 철학이 메인 스트림에 타는 것보다 살짝 가성비로 그런 정도 만만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마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크테릭스를 솔직히 입으면 감성이 확실히 다르긴 하니까 기능성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가격이 우리 같은 좀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접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근데 또 사실 우리가 고프코어라는 그런 룩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고프코어가 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등산할 때 있는, 트레킹할때 있는 그런 옷들을 좀 일상복에 섞어있는 그런 스타일을 고프코어룩이라고 하는데 버지라블로나 연예인들, 셀럽들이 아크테릭스 제품을 이용한 고프코어룩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고프코어 하면 아크테릭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고유 명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아크테릭스 좋죠. 뭐 기능성도 좋고 뭐 디자인도 좋고 좋고,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프코어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브랜드가 맞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같은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 기준 이런 아이템 정도는 고프코어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아이템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바람막이 추천 영상입니다 오늘 내가 입은 거를 착장 소개 한번 하고 갈까? 일단 상의는 부산 브이로그 영상에서 보여줬던 매트한 소재, 로고도 좀 이렇게 톤인 톤으로 들어가서 튀지 않습니다. 눈에 크게 튀지 않아서. 그리고 이런 절개 부분도 포인트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세미 고프코어 맛 내기에는 굉장히 좋아서 어머니한테 5만조 구매를 한 아이템입니다. 거기다가 바지는 이 유니클로 이렇 소개해드렸죠. 이것도 살짝 매트한 소재 밑단에 이렇게 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골프 코어는 핏이 너무 와이드한 것보다는 살짝 잡아주는 게 상의의 이런 약간 핏한 느낌이랑 잘 맞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발은 뭐 이런 살로몬? 컬러감이 또 이렇게 많이 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가성비로 고프코어 룩을 접근을 한 거죠 이게 정가로 한 15만원 정도고 바지든한 5만원대 이런 식으로도 좀 가성비로도 충분히 낼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착장 포인트를 딱 보시면 은 고프 느낌을 내려면 은 살짝 이렇게 매트한 소재 매트한 소재를 입어줘야 좀 고프코어 느낌을 확낼 수가 있다 제가 찾아보면서 어? 요거는뭐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데 가성비 좋은데 하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는 뭐 솔직히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학생 시절에 조금 노스페이스 하면 좀 등골 브레이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제가 입어봤을 때 이거 제품만 잘 고르면은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게 노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노스페이스 제품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프로 실드 재킷인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별다른 포켓이 들어가지 않고 뭐 가슴 쪽에 살짝 열리는 요 정도 포켓만 있는 아이템인데 넥이 하이넥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모자가 넥 부분까지 감싸는 그런 식의 제품 소재도 드라이벤트 소재라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매트한 소재 제품이고 사실 뭐 노스페이스는 굳이 막 이렇게 기능성을 설명하거나 이런 것보다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아요 할인 들어가서 16만 1100원이니까 가격대가 일단 굉장히 적당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보호텍스 익스플로러 자켓인데 투 레이어 보호텍스 소재로 방수가 되는 방수 지퍼를 사용해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좋겠지만 방수 지퍼를 사용하면 여기 지퍼 부분에 광택이 들어가 있어요. 코디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품도 로고가 톤인톤으로 그냥 까맣게 들어가서 티가 안 나는 앞에 제품이랑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조금 소재만 고어텍스 소재로 변경된 거지 않을까. 그리고 고어텍스답게 소매에 이제 고어텍스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나 고어텍스 입었어 라는 또 느낌을 줄수 있겠죠? 딱 보셔도 소재가 매트하지만 좀 따뜻한 듯한 그런 고어텍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가격대도 25만 5천원이면 전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는 입기 힘들 정도로 진짜 이게 보온력이 너무 좋았어요 노스페이스 제품이 우리가 뭐 캐나다에 살거나 러시아에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한 아이템이다 케일의 벌키 포켓 자켓이고 지난번 부산 편집샵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브랜드인데 포켓이 앞부분에 4개가 들어가 있고 옆으로 찔러넣는 주머니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웃도어 제품이 활동성도 중요하지만 유틸리티적인 멤버도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도 좀 그런 식으로 물건도 많이 넣어 다닐 수 있고 실제로 뭐 등산할 때 입는 옷이니까 뭐 기능성도 좋을 것이고 케일의 모자랑 같이 써줬을 때더 빛을 발하는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모자를 썼을 때도 이렇게 뒤에 스트링을 조이는 부분이 좀 나와서 이런 것도 코디에 또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덮어가지고 복면을 쓴 듯한 앞부분에는 보통 케일이 로고가 들어가서 또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제품은 이 제품은 허리 쪽에 작게 그냥 태그로 들려가 있다 간혹 브랜드에서 좀 본인 브랜드를 좀 뽐내려고 뜬금 없는 곳에 막 로고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포켓이 많이 들어가서 굳이 로고를 주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기능성에 초점을 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판단을 하지 않았나 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요거는 고고텍스는 아닌데 2.5 레이어라고 웹피 원단에 내부 코팅을 하고 그 위에 한번더 코팅을 입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제품 제가 입어봤을 때뭐 방수가 되 그런 제품은 아니었는데 이 제품은 좀 물이 묻거나 비가 올때 입어도 방수가 되는 그런 제품일 것 같아요. 방수지퍼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 4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겉으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를 확들어가좀 시크한 이미지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또 모자는 또 이렇게 뾰족하게 캡 헤드마냥 이렇게 나와 있는 뒤에도 똑같이 스트링을 조절할 수 있고 로고도 들어가 있고 케일이라는 브랜드가 아직 은뭐 입으시는 분들만 입으시지 완전 일반인들까지는 좀 퍼지지 않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좀 고프코어 룩을 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캐이라는 브랜드를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은 쿠어의 모빌리티 후디드 윈드 브레이커 재킷 머스타드 그린 컬러인데 쿠어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좀 도메스틱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좀 재평가받고 있는 브랜드죠. 1, 2년 전 가격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뽑아내고 있는 브랜드인데 룩북 보시면 아시겠죠. 딱 쿠어의 그런 감성 있는 룩북 사진을 촬영을 했고 방수 시퍼가 굉장히 볼드하게 들어가서 디자인적으로도 재미있는 요소가 되고 사이드 포켓 찔러넣는 포켓이 좀 밀리터리 감성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캔모자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고프코어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바람막이라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핏도 쿠어가 아무래도 아웃도어 브랜드보다는 컨템포러리 브랜드잖아요? 다른 아웃도어 제품은 좀 정핏의 레귤러한 그런 핏의 제품들이 많은데 쿠어는 확실히 일단은 사진만 보더라도 핏이 굉장히 잘 잡혀있고 실루엣이 남다르다. 저처럼 이렇게 어깨선이 딱 맞는 게 아니라 어깨선이 살짝 내 내려가 있고 허리 실루엣을 조절하고 소매 부분도 이렇게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절개 부분도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바람막이를 사게 되면 최소 2, 3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쿠어의 제품은 지금 17만 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유행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올드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가격도 괜찮은요거는 어, 진짜 괜찮은데요? 블랙이랑 크림 베이지 컬러도 있어서 관심 있으시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좀 블랙 컬러를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고프코어 스타일 자체가 좀 컬러를 활용했을 때더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옐로우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은 훨씬 재미있는 코디가 되지 않을까 확실히 좀제 취향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죠 뭐아크테릭스나 이런 것도 좋지만 뭐 저는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람막이 추천 영상이니까 좀 파카 종류, 쉘파카 종류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프터프레이의 밀리터리 후디 쉘파카 카키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애프터프레이에 선물을 받은 제품이에요. 홍보나 이런 대가로 받은 건 아니고 애프터프레이 사장님이 제 영상 잘 보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실물을 보여줄까? 이게 메시즌 애프터프레이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패널이 들어간 듯한 소재가 다르게 들어갔어요. 여기는 나일론 소재, 여기는 살짝 코튼, 면 소재로 좀 믹스가 되어 있는 여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모자를 써가지고 확 돌릴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빅포켓 빅포켓이 들어가서 퀄리티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 요 제품은 작년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예쁘고 기능성도 이게 3 레이어 제품이라서 방풍, 방수 이런 것도 뭐 충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브라운 목폴라 있잖아요 이렇게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목폴라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굉장히 센스 있어 보니다 요거는 저도 좀 참고를 해야겠네요 요거 좋네 센스 있어 보여요 뭐 지금까지 좀 제가 보프코어 스타일이나 보프코어가 아니더라도 바람막이류를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 물론 아크레테릭스 좋아요. 아크레테릭스 좋고 뭐 헤인서, 엑슬림, 코스트 아카이브 팩션, 코스트 포 킬로 이런 브랜드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 최소 5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나는 너무 이렇게 고가의 아이템보다 좀 가성비로 살짝 발만 걸쳐서 유행을 좀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좀 그런 바람 막이 아이템이었고 오늘 추천드린 해 아이템으로 좀 정형화된 그런 스타일보다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좀더 멋있는 개성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추천해볼까요? 지금 딱 바람 막이가 입기 좋은 시즌이라서 추천을 해드렸고 이제 곧 패딩 시즌이 또 날씨가 춥더라고요. 이런 거 입고 나가도 그래서 패딩도 10월쯤에는 추천을 해야 될것 같은데 날씨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오늘처럼 제 경험에 빗대어서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 근데 박가 마음에 드네 이쁘네 아 그리고 이거 애프터프레이 이거 광고 아니에요 어 광고 아니야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광, 광고도 주시면 좋은데